입니다 지통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배경이 좀 다르죠? 새로운 집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고요 이사를 온 김에 뭘 하나 찍어볼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새로 산 아이템들을 살짝 소개해드리면서 인테리어 아이템도 같이 몇개산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또 굉장한 일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산 것들 몇개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좀 킹받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숨과 짜증이 많이 섞여있는 그런 영상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 미리 얘기가 안 됐어요? 저요네 저희는 아, 9시쯤 전화받고 있는데 아, 3시쯤은 미리 지금 사나? 하... 지통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이사를 갑니다 <웃음> 여기 한 2년 정도 살던 집에서 이제 왕십리로 이사를 가는데 오늘 8시 반에 이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삿짐 오기로 했어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40분입니다. <웃음> 아무도 안 왔어. <웃음> 아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나를 오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예약까지 했는데, 한 9시까지 연락이 없네?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시는 분이 따로 있을 텐데 연락 안 왔어요. 이러는 거야. 에? 네? 안 왔는데요? 이사하는 거는 많은 거냐.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끼리 소통이 안된 거야. 아 이거 씨. 이거 봐요 이거 언제 다빼 이걸 이걸 30분만에 뺄수 있냐고 이 많은 짐을 저 뒤에도 다 짐이에요 이걸 30분만에 어떻게 빼못 빼지 이거 다 이것도 다 짐이고 옷이고 이런 건데 하... 이사 첫날부터 진짜 또 급하게 빼내라 막 깨먹고 그런 거 아니야? 아마 5분 늦었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이거 미리 얘기가 안 됐어요? 저희요? 네. 저희가 아, 9시 좀 전에 전화 받았는데 3시로 얘 지금 사장님 진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쪽으로 얘기하세요. 저기 저 사장님 쪽으로. 있다면... 저한테는 저... 얘기 다 됐다고 출발을 늦게 했다고 했는데 그냥 아예 처음 들으시는 거. 저는 몰라요 그게요. 저희는은 그니까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 네저 어제 들은 게 아니고 아 아휴... 처음 들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얘기가 안될게 많았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부르셨네 하래서 가격 비교하고 제일 저렴한 데였는데 이래서 믿고 맡기는 데는 비싼 데가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근데 뭐저 새로 오신 분들은 다른 업체라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사장님 진짜 말은 번지르르 하더니 에잘 마무리 해야지 부모님이랑 커피, 어, 커피 드세요 예예. 예. 야, 여기 커피 드세요 여기 네. 네. 네. 네. 네. 네. 밑에 두세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잘 부탁드려요 저 저분들은 죄가 없어 사장님 이상하신 분이지 자, 이제는 저거 이사 기다리는 동안 저 편집할 거 있어가지고 잠깐 카페 가가지고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구하려고 했어. 사무실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을 구할 경우에 거의 한 150만원 정도 월세 꾸준히 나오고 거기에 집 월세가 한 최소 50에서 80 나간다 치면 거의 250이 나가잖아 관리비나 이것저것 해서 보증금도 두 배로 나가고 그래서 아 내가 사무실을 구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도 그냥 사무실을 구하기 본다는집을 옮기려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면서 좀 괜찮은데 찾아보다가 왕십리가 위치도 괜찮고 해가지고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왕십리가 위치가 되게 좋더라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신이 이사 가면 그때 좀 자세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 맥북 산 것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사무실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 굳이 사무실을 구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차라리 모든 것을내 사무실을 만들자 해가지고 맥북을 구매하게 됐어요. 선생 솔직히 이거 있으면 웬만한 일할수 있어요 여기서. 웬만한 편집도 이걸로 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 아직. 일단은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편집을 <목소리> You gotta be n s i d e I'm gonna t e a t i n g away Oh e a n you gotta be a good friend You gotta be a n s i d e r o u e in the same i n s d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아무쪼록 잘 맞춰 가지고 오늘 일단 이사를 잘 마무리했고 정리도 좀 끝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햇빛이 되게 잘 들어오죠. 제가 이거랑 요벽 때문에 고르긴 했어요. 별로 안 넓죠? 네. 별로 안 넓습니다. 보통 여기서 제가 앉아서 유튜브 보거나 영화 볼때 여기 앉아 있고 편집할 때는 얘가 좀더 높아서 여기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모듈 선반인데 보시면은 그때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는 좀 화사한 게 많았는데 요 벽이 아무래도 좀 어두운 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 저런 블랙컬러라든지 여기 마샬스피커 여기 LP 턴테이블 그리고 요거는브라운아드에서 보내준 이제 책같이 생긴 빈 박스거든요 어, 그거에다가 스투시 아 이거 이사오다가 다 망가졌어 스크래치 난것봐 이거 실제로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양초야 양초인데 이게 막 담아오다가 까졌나 봐 그리고 이것도 스투시 혹시 인테리어 하실 때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악세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스투시 악세사리로 좀 관심 가져도 좋아요 요거는 이제 마술할 때 쓰는 카드거든요 뭐요런 거라든지 스투시 주사위 키링 그리고 이런 에이볼 양초까지 좀스투시에서좀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인테리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좀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놓고 싶다? 근데 스투시또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니까 선물용으로도 좋고 스투시 브랜드가 그런 아이템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산게 있는데 이것도 스투시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반값에 구매한 아이템입니다 비너스 캔들 이걸 어디에 쓰니 하겠지만 또 올려두면 예뻐요 여기 스투시 로고도 들어가 있죠? 어디 올려둘까? 좀 요렇게 좀 올려놔도 그리고 이런데 올려놔도 좀 인테리어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옷방인데 옷방을 보여주는...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었나? 칙칙한 옷들이 걸려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했던 그 패딩 베스트 제품들이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사실 공개하려고 했던 건데 신발 하나 샀습니다 지금 그냥 짧게 보여드릴게요 사이키 스티치 팬이 어 너무 밝다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예전부터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공홈에서 풀사이즈로 떠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에어가 보인다던지 이런게 좀 농구화 베이스라서 패션화로는 조금 적합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구매를 안하다가 덮어서 신으면은 또 와이드 팬츠에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어 바닥도 이게 시뻘겋게 돼있고 오늘 음, 소재가 특이해요 이거 자세한 리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리겠고 영상 올라가는 거 보고 한번 참고해서 구매해보세요 어, 생각보다 실물이 괜찮더라고 그리고 또산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충동 구매한 거긴 한데 지금 달려있는 커튼 있잖아요 커튼을 박을 때 드릴이 필요했는데 되게 모던하게 생겼죠 샤오미의 드릴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사가 되게 예쁜 통에 이렇게 담겨줘요 이고 이렇게 이쁜 통에 담겨져 있고, 미니멀하게 생긴 드릴. 불도 들어오고, 뒤로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빼는 쪽, 이건 들어가는 쪽에서. 되게 귀엽죠? 근데 힘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영상 찍고 할 때도 이걸 써서 좀 드릴을 받고 하면은 좀더 이쁜 느낌이 날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이나 그런건 안되고 우리가 보통 드릴을 구매하면 굉장히 안 예쁜 경우가 많은데 막 묵직하고 보기 싫고 얘는 진짜 좀 뭔가 인테리어 느낌 나는? 솔직히 요즘에 다 감성이잖아 감성 어, 요런 드릴도 그 감성으로 써보실 분들 뭐 여성분들도 딱 손에 딱 들어와도 좋겠다 조매맨 어,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즘에 핫하디 핫한 캠코더입니다 그, 요즘에, 그, 류진스의 띠또. 이토 뮤비에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핫해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사실 샀던 건데 뭐 쓰고 있었던 이유가 옛날 거라 그런지 메모리 카드도 6 4기가까지지원된다 해가지고 6 4기가짜리를또 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다2 5 6기가짜리라서안 먹히더라고 또 쿠팡에서 솔직히 자취하시는 분들은 쿠팡 많은 데가 없어 좀 네이버 이런데 가격이 괜찮아도 나는 계속 쿠팡을 사게 되더라고 왜냐면 다음날에 쓱문 앞에 갖다 주니까 요즘 가끔 늦게 오긴 하지만 아 된다 와 진짜 굴리다 하지 <웃음>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그냥 뉴진스 부금 넣으면 바로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이야>. 야모시드드랑야 <웃음> 어, 이거 일본 여행 갈때좀 써먹으면 재밌겠는데? 조금 영상을 만들면서 좀 재밌는 효과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막 장난스럽게 찍어주도 되고 막 재밌게 쓸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여기 뚝뚝 끊기는 거 봐. 줌 당길 때.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찾아서 한번 넣어드릴게요.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 뭐이사던썰 같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영상은 바로 신발 영상으로 돌아와서 재밌는 패션 브이로그. 제가 이제 왕십리 왔기 때문에. 청수 강남 이런데 자주 갈 거거든요 전기자전거도 살 생각이 있고 막 액션캠이랑 되게 다양한 장비 구매해서 좀더 재미있는 양질의 그냥 패션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